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성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영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대되면서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 더 중요하니까요. 신경 확실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24회 로또 총 판매액 1,001억 원, 1등 당첨금 242억 원으로 여덟 분이 당첨돼 1인당 30억 2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3,617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정읍시 무장의 나눔길로 떠나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로 떠난 황금마이크. 이곳은 많은 정읍 시민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양사랑숲은 정읍 시민들을 위한 대표 식처입니다 다양한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읍사 문화공원, 유아숲 체험원, 나무놀이숲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어 휴식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양사랑숲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무장애 나눔길을 이용하는 건데요. 편안히 걸으며 숲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발이 벌써 편안한지 느껴지니까. 길이 잘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무장의 나눔길은 아양산 사랑숲에 조성된 1.1km에 해당되는 산책로로 평평한 나무대크와 황토 포장길로 된 무장의 나눔길로 조성되었습니다.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무장의 나눔길은 교통약자도 편하게 숲에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덕분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하게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무장의 나눔길은 구간마다 조성된 쉼터를 통해 여유를 선물합니다. 안식구가 좀좀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니까 좀 운동하는데도 무리가 안 가고 길이 넓기도 좋고 폭도 좋고 저같이 이렇게 장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길이 정말 너무 감사하죠.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따뜻한 마음으로 선행을 이어오는 분 모셨습니다. 네, 임재성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임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고차 사기 피해자를 돕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인가요? 네, 중고차 사기로 인해 물질적 정식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에게 힘이 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5년간 약 400여 명의 피해자들 도움을 드렸고 손해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하셨는데 기부 활동도 여러 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매년 직원들과 같이 독거노인과 청소년들에게 음식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로또 3등에 당첨됐는데 그 당첨금도 기부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선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소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올 거라 믿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십시오. 공인하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1025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알아봅니다 9번 아,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20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는 29번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33번 다섯 번째 볼을 추첨합니다 25번 네 공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자 행운의 여섯 번째 숫자는 8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해야죠 7번입니다 제1025회로 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9번, 20번, 29번, 33번, 25번, 8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7번입니다 지금까지 임재성 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